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신규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어, 새로운 이제 코드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규 코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코드 우리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서브 토인데요80 네, 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온 모든 코드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0보석짜리입니다. 자 두번째 코드고요 우리 Sub in 어, Pearl Man이라는 코드 역시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어, 코드 아그 보석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 코드입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자 300보석짜리 우리 My Timer 어... 챔벌이라는 코드구요 300 보석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번째 코드입니다 자 네번째 코드는 우리 라스트... 어... 아니다 라스트가 아니구나 렛 업데이트 라는 코드구요 이 코드 역시도 우리 여러분들 음... 보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2021년 2월 4일 오후 3시 40분 기준 현실점 새로 나온 코드들은 우리 이총 4개 어 대강 600 보석 넘게 얻을 수 있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신규 코 신규 캐릭터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캐릭터 총 다섯 종 등장을 했죠 자 신규 캐릭터 나온 것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캐릭터는 우리 검은 수염 티치랑 그리고 흰 수염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파이널? 정상회전? 정상회담 정상회담? 정상 그... 정상전쟁? 그 버전이랑 곤! 그리고 모브사이, 모브사이코 100에 등장하는 카게야마 시게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나가토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총 이렇게 다섯 명의 신규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이번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흰수염 같은 경우는 처음 등장 업데이트하고 나서 11시에 육성이 바로 뽑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육성이 바로 뽑히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곤입니다. 지금 곤을 아마 뽑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곤 상태가 좀 이상해요. 네곤 캐릭터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머리가 위로 쑥 솟아져 있어요. 네 머리가 위로 수사져 있어, 솟아져 있어가지고 이게 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어 캐릭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걸 뽑고 나서 이거 머리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총 같은 경우는 총그 데미지 추가적으로 총 데미지를 봤을 때 1렙 기준 2,900 정도로 굉장히 높은 데미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 비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점 감수하셔야 되고 아마 부르마는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챔피언을 다 뽑지 못했습니다 우리 곤 같은 경우도 없고요 그리고 그 나가토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육성 나가토 없고 곤도 없고요. 이번에 뽑은 캐릭터들 우리 흰수염. 육성 흰수염, 검은수염 티치. 그리고 아우 얘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모사이그등장은시계오까지 3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리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이거는 리뷰 영상 있으니까요. 리뷰 영상 여러분들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약간의 지금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약간의 오류들도 아마 추후에 수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곤이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 어왜 이렇게 생겼지? 이거 오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께서 들 나는 그거 오류 아니에요 오류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네 오류가 맞죠 <웃음> 머리가 저렇게 <웃음> 어,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오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 신규 코드랑 함께 약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캐릭터 5종 중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뽑아야 되는 캐릭터 중 하나는 신수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많은 분들께서 이신수염을 LN에 비교하시는데 사실 LN이랑 비교할 게못 됩니다. LN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그 뭐... 보스들이 이렇게 등장, 아, 보스를 거인들이 뒤에서 나오기는 하다만 힌스 같은 경우는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스킬 중에 아예 자기가 쓰나미를 일으키는 패밀리 오버 올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쓰나미 자체가 굉장히 어, 그 체력이 높게 체력이라고 얘기하는게좀 이상한데 데미가 높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가지고 거인을 등장시킨다면은 이 흰수염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킬을 사용해서 쓰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 같고 그리고 데미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1렙 기준 만렙 찍으면 데미지가 8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LN 플러스 산의미를 어 합쳐놓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80렙까지 찍으면 데미지가 1432까지 올라갑니다 워낙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이 딱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흰수염은 거의 무조건 네, 갖고 계시는 걸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곤입니다 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에서 때리는 캐릭터예요 네 얘는 바닥 타입이 아니고 하늘 타입 캐릭터입니다 워낙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말렙 찍으려면 은 진짜 몇 만원 들어가요 네, 몇만 골드가 들어가는데 그걸 제외하고 데미지가 워낙 셉니다. 1렙 기준 데미지가 2900까지 올라간다는 점에 보면 진짜 데미지 자체는 정말 좋기 때문에 우리 공 같은 경우도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문제라고 하면 지금 머리가 좀 늘어나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보인다는 정도? 어...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나루님 이번에 나오는 시계오 정말 좋아요.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나는 시계 무조건 뽑으세요. 이러셨는데 오 제가 생각했을 때시계를왜 무조건 뽑아야 되는지는 사실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만 단독적으로 리뷰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공격 속도도 느리고 범위도 좁고 데미지도 약한데 왜 대체 뽑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능력치가 뭔가 새로운 능력치가 있다고 라 하는데 이거는 차차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지금 얘가 여러분들한테 뽑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총 두가지! 흰수염! 그리고 곤! 어... 검은수염 검은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어... 약간 애매한 캐릭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막 SS등급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S랑 A등급 사이 캐릭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이번에 신규 캐릭터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 새로운 신규 캐릭터 꼭 코드 사용해서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흰수염 같은 경우 꼭 뽑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않으니까요 네뭐 버그로 얻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물론 저도 버그로 어렵지만 네 그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인수염 뽑으셔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규 코드 알려드리고 새로운 뭐 어떤 오류들이 있었고 어떤 캐릭터를 뽑아야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상 백단린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밌고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안녕!